안녕하세요 밀리 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번 여름 옷 하울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이더에서 구매했던 옷들 그리고 자라에서 세일했던 옷들 그리고 에이블리에서 또 구매했던 옷들 같이 해서 입으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체크보드 코튼진 와이드 팬츠와 자라에서 구매한 화이트 민소매 나시인데요. 우선 먼저 자라에서 구매한 민소매 나시는 스판키가 있는 흰색 기본 민소매 티셔츠예요. 요즘 민소매가 정말 핫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으면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마저 정말 착했습니다. 우선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고요. 좀더 짧은 베스트나 크롭이랑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정말 좋은 기본템이에요. 바지는 체크보드 코튼진 와이드 핏으로 제가 원래 로우라이즈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조금 배가 있는 관계로 로우라이즈까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살을 빼야겠죠? 요즘 또 핫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체크보드 패턴이 포인트이면서 컬러감이 아이보리와 화이트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클래식과 캐주얼 모드를 모두 갖고 있는 감성이라서 다양한 패션을 연출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더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입었을 때 조금 너무 밋밋하다 저처럼 이런 베스트를 입어줘도 되는데 바지 컬러와 톤온톤으로 해서 아이보리 컬러로 매치를 해봤고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돌보돌한 얇은 소재의 니트로 정말 가볍고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오히려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베스트 안에 베이지 컬러의 속옷을 입고 단독으로 입어도 정말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바지는 사실 인스턴트 펑크의 스티치 카고 팬츠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솔드 아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느낌의 옷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와이드한 핏에 프리 사이즈로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보통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27 사이즈까지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예요. 블랙 컬러의 화이트 스티치의 포인트에 사이드 포켓도 있어서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팬츠고요. 그리고 이 바지는 로우라이즈로 입어야 훨씬 더 힙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팬츠예요. 그리고 상의는 안에 기본 민소매 크롬나시로좀 입어봤고요. 좀더 과감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면 블루라든지 블랙 브라탑으로 입어주시면 좀더 포인트 있으면서 세련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가디건은 투버튼 슬릿 가디건으로 버튼 사이로 슬릿이 연출이 되면서 밑단 부분은 잠금 없이 오픈해서 입는 디자인이에요. 진짜 이 가디건은 크롭만 입기 부담스러울 때 살짝 걸쳐주면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디건이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옷은 상하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상의만 구매를 했어요. 블랙 컬러의 스커트 또는 블랙 컬러나 화이트 팬츠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상의만 구매를 했고요. 이건 데님 소재의 물결무늬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스판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찐 데님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꼭잘 살펴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탑 하나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포인트 없이 깔끔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상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옷이에요. 크로셰 원피스인데요. 저는 원피스로 안 입고 바지 위에 롱베스트로 좀 입어봤어요. 좀더 캐주얼하면서 포인트 있고 그리고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좀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또는 이제 해변가나 그런 데 가셨을 때는 드레스로 입으면 좀더 상큼하고 힙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크로쉐가 정말 얇고요. 정말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타입인데 이런 매듭 자체도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서 난좀 유니크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딱이 컬러감 하나만으로 입어도 예쁘게 연출하기 딱 좋은 옷이에요. 핑크가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핑크 컬러로 위아래 입어봤고요. 뭐 상의는 첫 번째 입었던 상의랑 같은 건데 컬러가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컬러 때문에 포인트가 될수 있지만 좀 밋밋하다 하시는 분들은 목걸이를 이렇게 포인트로 줘도될것 같아요. 바지는 제가 한 1월 달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에이블리에서 와이드 핏으로 핫핑크로 구매했던 바지인데 하이를꼭 핫핑크가 아니라 라이트한 와이드 핏이나 부츠컷에 진으로 입어도 정말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 마지막인데요 폴로 스타일의 크롭니트예요 이건 정말 기본 니트죠 꽈배기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으면서 좀 클래식하면서 귀여운 스타일인데다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상의로 뭐 어떤 옷에 입어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상의라서 구매를 해봤고요또 니트 또한 너무 두껍지 않은 좀 부들부들한 니트 소재여서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자라에서 세일할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온라인 몰에서 찾아보니까 솔드아웃 인가봐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우선 저는 일부러 사이즈를 좀 사이즈를 좀 크게 38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좀 로우라이즈 스타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무릎 쪽에 원단을 한번더 덧대서 깔끔한 포인트가 있는 느낌이라 밋밋하지 않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엉덩이 부분의 포켓도 로우라이즈에 맞게 좀 작게 나온 타입이어서 뒷모습도 좀 힙업 된 느낌이라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구매한 옷을 모두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제가 사이더, 자라,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옷들을 가지고 좀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영상 보시고 여름 옷 어디서 사야 되지? 어떤 옷 사야 되지?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